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사실 신축이 많이 없는 편에 좀 들어가는데요. 그나마 북구에 지금 17억 5천만원 상격동에 나와있는 어, 상가주택을 보게 되면 은 뭐, 대지평수는 85평에 나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신축은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평당금액으로 따져도 2천만원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8억 5천에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보증금을 아무래도 좀더 받고 대출을 좀더 받으면 수익률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는 늦지 않았네요. 넣지 않고 투룸 3룸, 주인세대로 해서 건축을 했는 상가주택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당가는 2천만원이면 신축으로 뭐 가격을 산정해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뭐 위치죠. 위치가 더 중요하고 뭐 위치도 뭐 대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신축은 지금 요 건물 정도가 아닐까 이래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교 위주로 예, 경대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원동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예전에는 대학교 부근에 원룸 건물들이 붐이 일어서 너도 나도 거래가 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부분에도 굳이 신축을 많이 안 짓는 편이죠. 통상적으로 지금 신축을 가장 많이 짓는 데가 보면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난구, 그리고 달수구 이런 순으로 흘러가는데 북구는 대학교가 있음에도 지금 거의 원룸이 고아상태에 있다 보니까 또 신축을 많이 안 짓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또 보게 되면은 복현동에 마찬가지 지금 신축을 하나 지었는데 경대부근이죠. 경대부근이고 매매금액은 22억 5 0만 대지 평수를 보게 되면 76평. 기본적으로 신축은 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한 번씩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은 구조가 깨져서 뭐 투룸 쓰리룸 아무래도 뭐 수익률로 나오는 원룸 건물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나게 실수한 겁니다. 신축을 사면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사는 분이 이상한 분이죠. 정말 싸게 신축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도 상가는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원룸 리로 마찬가지 수익률은 약 4.9% 정도. 평당 금액으로 따지니까 2,900만. 지금 평균적으로 신축 나오는 것들은 한 2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까지도 신축으로 해서 평당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신축 건물들은 지금 그 위치를 보고 아무래도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깝게도 있지만 몇 메다 도로를 접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도 상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뭐 상권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트 라든지 주점 이라든지 술집 이라든지 식당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 비하게 있는게 상권입니다 모른 분은 없겠지만 일단은 금액대도 북부에도 20억이 넘는 원룸 건물 예전에는 다 원룸 건물로 불렀는데 요즘에는 상가를 다 넣기 때문에 뭔가 주택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축은 아니고 21년도에 뭐 1층인데 뭐 리도, 리모델링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기면은 뭐 지금 리모델링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중공일은 21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매매금액은 25편 2, 2억 5천이요 2억 5천에 평수는 뭐 40평이면 40평이 2억 5천이면 평당 금액으로 620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근데 단 위치가 뭐 위치도 그다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이게 중공을 21년으로 했다면 리모델링을 했거나 새로 지었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데 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로 지어는이 금액 자체가 나오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도 이금이건 나오지가 않는데 이 같은 경우 명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삼격동에 지금 21년도 12호 5천 보시다시피 어, 중공은 21년도에 했으면 그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축치고 사실 73평에 평당 1700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좀 저렴한 편인데 이 자료들이 거의 오류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이런 오류들도 사실 이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회사라면 좀 수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대출금도 없는 걸로 돼 있고 보증금이고 근데 이게 신축이 중공일이 21년 8월달이면 신축이면 무조건 융자를 대부분 받는 편인데 문자를 안 받았다. 또 제가 봤을 땐 모르고 습니다 그리고 73평에 평당 1,700만 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대연동에 16억 5천. 이거는 뭐 거의 신축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로드뷰 자체도 사실 신축 이런 같은 그 경우는 또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6억 5천에 상세 보기로 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건축은 20년 6월달에 중국이 나왔으니까 신축이라고 보고요. 평당 금액은 1,600만원 상가를 기본적으로 넣고 대출 7억을 받고 기본적으로 대출은 우리가 7억까지가 기본입니다. 7억 이상이 되면 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수익률은 한 5%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20년도에 건축을 해서 1,600, 1,700이면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고 뭐 어떤 상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보기에는 이래 쉽게 보게끔 돼 있는데 명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무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북구도 12억 9억 10억 아이고 이게 뭡니까 35억 짜리가 하나 있네요 아이고야, 이게 뭔데? 여기 지금 35억이란 말이고. 아이고야, 한번 보겠습니다. 평수가 120평, 우1 2 0평이라 해도 35억이 뭐 팔라고 내놓는 사람들을 다 접수해서 내놓는 거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거를 회사에서 올리냐, 네이버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리냐 뭐그 차이인데 사실 뭐 삼층으로 돼 있고 평수 120평에 35억이면 뭐살 사람 있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뭐 자료도 대출도 뭐 이렇게 없고 보증금 이것도 뭐 2억이고 이게 뭐 오류인지 진짜 뭐 이렇게 내놨는지 평당금에 2,900만원 아 이거 갑자기 보기가 싫어졌네요 항상 뭐 이런 오류들이 뭐한 번씩 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보게 되면 북부억 뭐 14억 7천, 12억 3천 그 12억 초반대가 대부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북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1,200에서 1 6 7 0 0짜리 준신축 뭐 원룸 건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싸도 평당으로 따지면 3천이 넘는 경우는 잘 없고 2천 중후반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도 기본적으로 8억에서 7억 8억 조금 가격이 비싸다 시피면 14억 15억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구를 한번 봤는데 북부의 태평로 쪽에는 아파트가 미터 지는데 그쪽에 원룸 건물을 짓거나 상가주택 건물을 지어도 나쁘지 않는데 그쪽에는 매물이 거의 없네요 그리고 뭐 대학교 주변에 원룸 건물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좀 식상합니다. 네, 대학교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하고 상권이 받쳐주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